선에프 일단 받고 와... 미쳤다 뭐야 이거 만우절 그룹장의 선물 오 뭐야 SSH 오오 오, 갑자기 좋은거 줬다 SSH 이거 뭔지 한번 볼게요 만우절 한번 가보자 정무형아 이거 누구지? 어가보자 오늘, 제발, 여기서 한 번, 야무진 거한번 떠주자. 천 f c 일단 받았겠는데, 여기서 제발. 가보자 불꽃! 불꽃! 불! 민재형이 여기서 왜 나와? 2억? 진짜 만화절갔네 2억? 상점 이벤트 뭐야? 오, 뭐예요, 이거? 신비한 열쇠 상점, 이 뭐야? 활강기, 오! 1회 추첨 오 신기 이거 뭔데 흑전 열스 두개뭐 아래 상품에서 뭐 힛득 1회 추첨 눌러볼까 I'm here o n l